프트를 볼때 아 저게 지금 원장님이 이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수 있게끔 네. 자 보자 일단은 성별 자. k a 이 T. l e 다음에 두 번째. 것 중에서는 어떤 커트구나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Let's go on. Let's go on. l 딱보 s go on. Let's go on. l e t 어떤 커하구이 e 고해제 이해를 해야 돼 s g 음 on. 그 다음에 미디움미디움미디움그 다음에 당연히 롱. 자,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? 중간에 들어가는게 세미 자 그래서 보통 짧은 기장 숏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긴 머리 자 요거에 대한 분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숏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여러가지라서 딱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디움롱 그래서 그냥 위디움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음, 어깨 또는 뭐 목선 어깨에서도 어깨, 그냥 어깨보다는 <웃음> 어깨의 윗선. 윗선.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숏이다.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롱이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어깨라고 하는 데도 있고, 목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, 쇄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, 여러 가지인데, 그냥 하나를 정하면 돼. 미디움은 어중간한 기장, 중간이다. 하는 거 <웃음> 그래서 초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디움이라기도 하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기장을 세미 미디움 또는 세미 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요기에 대한 확실한 어느 것도 정답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상으로만 초시고미디움로 또 <목소리도> 일자, 원랭스. 이면서도, 영도 같고. 그 다음에, 그니까, 커트를 할 때, 어, 모발을, 내려서 자르는지, 들어서 자르는지. 그 다음에, 그라데이션. 그쵸? 또는, 그레이지레이션 영어 발음이니까, 생각을 하면 되고. 그 다음에, 레이어. 이렇게 있어 레이어는 90도. 보통, 그라데이션, 그레이트이션 같은 경우는 요 사이겠지? 요 사이. 보통 그러니까 절반 나눠서 45도 정도. 기장에서 'semi'라는 표현을 썼다면, 그 다음에 각도에서는 'low', 그 다음에 'high' 두 가지 표현을 써. 그러니까 어, 엑스에서는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에서도 'high' 그라데이션, 'low' 그라데이션, 그러니까. 로우라는 거는 낮다라는 뜻이고 하이라는건 높다라는 뜻이지 네. 그러면 <웃음> 그라데이션에서 언행스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면 l 로우. o 로우지 low 네. 로우 그라데이션 그래서 로우 그라데이션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서 그냥 네. 단축으로 lg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인데 각도가 높아져 레이어로 그러면 하이그라이드 HG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냉스에서는이 표현을 안 쓰니까 레이어에서도 90도 이하가 있고 90도 이하니까 그러면 90도 이하로 가서 그레이전 이상랑가까주면면 그러면 첫 단발은? 봐봐. <웃음> 자, 봐봐. 송별의 분류가 봤을 때는 당연히 여자. 네. 그 다음에 기장으로 봤을 때는? 미디움. 미디움. 미디움이고, 뭐 세미미디움이라고 할수 있고. 네. 그 다음에 각도의 분류로 딱 봤을 때는? 아예 일자인가? 자로 진듯하게 바닥에 일자인가 아닌가? 일자가 딱 아니면 바로 층이 있는 거야. 응. 층이 있는데, 층이 많냐, 적냐. 많아보여, 적어보여. 적어보여. 적어보이지. 네. 그러면, 그라데이션 중에서도? 로우. 로우 그라데이션. 네. 이 가발에 층이 이렇게 많아지면? 하이 그라데이션. 그렇지. 이게 이해되지? 네그 다음에 방향과 방향 디렉션 진행 방향이 있어? 없어? 네. 없지 네.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냥 일자 언렉스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수평한 선을 딱 댔을 때 앞쪽이야 뒤쪽이야 흘러가는 방향이야 이쪽 여기다가 이제 공을 하나 떨어뜨린는다고 봤을 때 어디로 가겠어? 아래쪽으로,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겠지 정면에서 봤을 때 방향이 왼쪽 앞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각도가 가 그러면 전대각 전대각에서 전자는 앞전자 한자로 그러면 이건 반대로 뒤 숫자를 써서 뒤 숫자를 써서 부대가 영어로는 스판이엔 A 라인, 그 다음에. 후대각은 뉴라인, 부이라인 해서 이사도랑 자, 그럼 다시 딱 이렇게 중면으로 봤어 이렇게. 여자 커트면서도 미디움이면서도 그라데이션이면서도 각도가 이상해 여기다가 공을 하나 떨어뜨렸어 정면으로 딱 봤어 네. 그럼 만약에 예, 봐봐 여기에다가 동그란 공을 하나 떨어뜨렸어 네. 어. 공을 떨어뜨리면 경사가 있다보면 어디로 갈것 같아 자, 공을 이렇게 떨어뜨렸지. 네. 그럼 이렇게 올라갈 거 같아? 네. 그럼 어디로 가? 밑에 저이 각도잖아, 지금. 네. 이렇게 가겠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겠어? 네. 그럼 여기서 봐봐. 공을 떨어뜨리면 어디로 가? 아래. 아래에서 앞으로 가지. 네.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. 예. 네. 다시. 네. 공을 떨어뜨렸어. 네. 그럼 이게 불러 갖고 위로 올라갈 거 같아? 밑으로 내려와야지 응. 여기 있잖아 예를 들어 이승돌은 어떤 머리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 그다음에 각도도 마찬가지고 최근 생각면 가장 그냥 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따지면, 바가지. 그 다음에, 학교 선생님들, 앞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딱 한, 네. 칼단발에서 앞이 좀 길어지는 머리. 자, 그러면, 쉽게 생각하면 봐봐. 이 커트 자체의 느낌을 봤을 때, A 하고 U 자를 보면 알파벳의 느낌이 서로 어때? 틀리지? 네. A는 어때? 좀 뾰족뾰족하지? 네. U 자는 어때? 둥그러지 둥이 커트도 봤을 때 어때? 네. 앞에가 뭔가 이렇게 짠 쏟아진 느낌이 이제 각져있고 네. 이건 둥그러지 <웃음> 그러면 그래서 이런 커트의 느낌은 이 각져있는 알파벳 A의 느낌이다 요런 코트의 느낌은 둥구스름한 무자의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그 다음에 한글로 했을 때도 자 스파니엘이랑 이사도라가 있다고 했잖아 네. 그러면 숫자랑 이자랑 했을 때 어느 느낌이 조금 더 각져있는 느낌이랑 가까워? 네. 그러면 A라인에 스파니엘 그러면 이자는 이사도라의 이자는 좀더 부드럽지. 네. 이사도라 이렇게 계산해. 잘 봐. 두개의 것들 비교했을 때 이런 바가지 느낌은 뭔가 부드럽게 떨어지지. 네.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의 유자 A랑 육자를 했을때 육자. 한글에서도 스파인어 이사도라에서는 이자. 좀 부부 단발이 요런 뒤에서 이게 뒷모습이야. 어떻게 돼 있어?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? 알파벳 뭐가 생각나? A. A가 생각나. A. 이거는 V. 응. V. V. 는 V자가 생각나. 네. 그러면 다시. 한걸로 따졌을 때 스파니엘 이사도는 어떤 느낌이 더? 스파니엘. 그치, A니까. 스파니엘. 이거는 이사도 이사도야. 우연찮게 알파벳이라든가 용어가 이렇게 비슷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네. <웃음> 헷갈리지 않을까. 음. 사람이 한 명이 왔어. 네. 응? <웃음> 고등학생이야. 네. 중학생이야. 그럼 머리를 자르달래. 이런식으로 잘랐어. 그러면 이사 돌아야 스파니엘이야스 응. 그렇지. 응. 지 응. 네. 근데 이 학생이 음. 나중에 점점 나이를 먹어. 네. 이런 식으로 잘아 가네. 아니. 이건 스니이이지 그다음에 이것도 지겨워서 한참, 한 2, 3년 동안 머리를 길렀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길렀어. 그러면 이사 돌아. 그러면 자, 대각 중에서도 지혜자가 어울려 부드러운 힐자가 어울려 힐혜자지 그러면 후대가